이번 영상은 이번 업데이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업데이트 내용은 해방된 이프니르의 망토가 축가되었으며 신화 등급 이상에 깨어난 이프니르의 망토에 각성 주문서를 사용하여 티어를 상승시킬 수 있어요. 각성 주문서는 세력 본부에 위치한 용사의 제작대를 통해 만들 수 있으며 명예로운 기억의 증명 72개, 달빛 아키움 정수 12개, 이프나의 달빛 가호 두개 타오르는 구름결 옷감 두개를 필요로 하고, 각성 시도 한 번에 대략 7000골드가 필요해요. 또한 각성이 100% 확률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 번 실패를 하게 된다면 비용은 어마무실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되는 비용에 비해 상승하는 능력치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다른 장비부터 성장을 완료한 이후에 시도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찌릿찌릿 변환기를 통해 망토를 봉인하면 다른 종류의 망토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벤에 많이 차지하던 망토성장 돌멩이들이 최대 1,000개까지 중첩이 될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다음 내용은 생활점수 상점에서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던 소환물 탈출 초기화 아이템을 잡화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소환물 탈출 스킬은 차량이나 달고지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스킬로 무역을 하다보면 자주 쓰는 스킬이에요. 하지만 스킬의 쿨타임이 30분이나 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고 다시 달구지가 끼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높은 생활점수를 지불하여 아이템을 구매해야 했었으며 생활점수까지 없는 상황이라면 등짐이 다 썩더라도 기다려야 했어요. 이번 패치를 통해 자파상인이 소환물 탈출 초기화 아이템을 20골드에 판매하고 있으니 무역을 자주 하는 유저라면 몇개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 것을 추천해요. 다음은 태양의 들력에서 출연하는 글렌의 활력 방패 지속시간이 변경되었으며 항상 중립지역이었던 심연의 입구와 태양의 들력이 분쟁 및 전쟁 상태로 변경되었고 샤글레쟁을 통해 pvp 명예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네요. 레이드에 관련된 추가적인 변경점으로는 검은용 크샤나스를 차량 위에 올려서 강제적으로 리스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사실 거대한 몬스터인 검은용이 바트로 위에 고무 풍선처럼 다롱다롱 매달려서 끌려가는 걸 보면 참 어이가 없긴 했었죠. 나차시 침공전은 조사고 나침반 천리안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를 다시 생성되도록 변경이 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인지 혹은 위치가 같은 것인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등장하도록 해주면 좋을텐데. 인스턴스에 관련된 패치에서는 우선 황평에 참여 가능한 무법자가 25명에서 30명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교전에서 무법자의 위치까지 고려하여 위치 선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네요. 심연의 입구에서 입장할 수 있었던 일반 나차시가르 던전의 입장 횟수가 해방된 차원의 달빈 주문서를 통해 무한하게 반복 입장이 가능하던 것에서 최대 3회로 제한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스인 바르키에서 등장하는 참과 거짓이 나타날 확률이 상향 조정되었지만 요즘 공략은 딜로 찍어 누르는 방법이라 의미가 있나 싶네요. 아무튼 일반 나처시가르 던전을 솔플로 진행할 수 있던 예저라면 꿀단지 하나가 개박살났어요. 다음 패치 내용은 저승의 밤에서 NPC의 능력치가 상향되었으며 황천의 파수견은 하향 조정이 되었어요. 제 캐릭터를 기준으로 파수견까지 클리어하는 시간이 3분정도 단축이 되었으며 공략 방법은 예전에 업로드해둔 영상과 동일하게 진행했으니 공략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이젠 댕댕이를 잡고 매일 형제까지 안정적으로 커트하는 것이 가능하네요. 커뮤니티 기능의 변경점은 일반적으로 등록이 가능했던 관심 대상이 친구 등록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차단 대상을 최대 1 0 0명까지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고 차단 대상으로부터 초대와 거래 신청 등이 자동으로 거절되는 기능까지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적대 세력에게 우편을 보내는 것이 예전처럼 다시 가능하게 변경되었으며 이번 패치로 인해 기존에 등록해 두었던 관심 대상은 모두 삭제가 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두세요. 전투밸런스에 관한 변경점은 모든 클래스에게 선호되었던 가죽세트가 약간의 너프를 먹었으며 태초 기준으로 약 5%의 생명력이 감소하게 되었어요. 팔쟁이는 강제적으로 가죽만 입어야 하는데 너프라니? 하지만 야성특성의 저격으로 피격된 적에게는 사명의 비수던지기와 동일한 보호막 제거 효과가 추가되었으며 계승자 스킬인 번개와 불꽃을 제외한 기본 저격에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비수 던지기와 저격으로 인한 보호막 파괴 효과에서 환영 방패의 실드 효과는 제외가 되도록 패치되었으며 증오 특성의 심연의 파동 스킬은 데미지가 약 5% 정도 너프를 먹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양지 증오의 딜량이 높다고 판단하여 데미지 너프를 한 것이라 생각되며 쌍수 증오는 관작에서 아예 저승까지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낭만 특성에 나팔소리 생명이 소환수에 탑승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으며, 다른 스킬과 차별점 있게 설정해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버그로 인해 가능했었던 거라고 해요. 환경 설정에서 나의 소환수에만 탑승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미니맵의 사이즈를 3단계로 조절하는 소소한 편의 기능 변경점도 있어요. 이번 패치로 인해 무려 4개의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되었으며, 첫번째는 보석 강화 이벤트로, 누르 상점의 이벤트 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보석을 주문서로 강화하여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주문서는 게임에 접속하면 30분마다 우편함으로 한 장씩 수령할 수 있으며 아키라이프가 있는 상태라면 하루에 최대 12장까지 받을 수 있고 보석 강화의 성공 확률은 기본 1 0에 실패시 추가 확률이 10%씩 증가하므로 하루에 한 단계씩은 무조건 올릴 수 있네요. 보상은 보석의 등급이 높을수록 더 좋은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신기루 섬에 위치한 교환대를 통해 할수 있고 태초 기준으로 교환 가능한 아이템은 태초 등급 고대 강화제와 심연의 강화제 20개, 계승자의 주머니 500개, 귀속된 기적을 일으키는 행운의 돌 혹은 팔로스의 결정 250개 중 한쪽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주문서는 희미한 향연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보석 보상 중에 추천하는 것은 팔로스 상점을 통해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는 유저를 제외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행운의 돌로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좋을 거예요 다음 이벤트는 신기루 섬에서 참여할 수 있는 태피 운동의 이벤트이며 현실 시간으로 오전 1시, 10시, 13시, 16시, 19시, 22시에만 참여할 수 있고 옷감 한개를 필요로 해요. 이벤트의 내용은 몬스터를 피해 일정 시간 동안 도망다니는 술래잡기의 형태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등장하는 몬스터가 많아지고 보상 또한 증가해요. 그리고 몬스터에게 공격을 당하면 캐릭터가 석화상태로 변하며 생성되는 특수 스킬을 이용하여 다른 유저가 회복시켜줄 수 있고 두번째 피격부터는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음 이벤트는 소망이 담긴 묘목 이벤트로 루루 상점에서 하루에 하나씩 구매할 수 있으며 나무를 키워 수확을 하면 행운의 돌 조각을 습득하여 행운의 돌로 만들 수 있고, 집요정에게 대신 시키면 낮은 확률로 완전한 행운의 돌을 획득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소망이 담긴 유목은 직접 키우는 것보단 집요정에게 보내는 것을 추천해요. 다음 이벤트는 특별 임무 아키아키이며, 루루 상점에서 퀘스트를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고,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여 일일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임무의 내용은 노동력 3000 사용, 생활점수 2000 획득, 명예점수 2000 획득 중에 하나를 달성하면 완료할 수 있으며, 보상으로 아키아키 상자 한개를 받을 수 있고, 상자를 개봉하여 팔로스의 결정 3개, 노력의 결실 1개, 미확인된 원대륙돌 결정 3개, 경품응모권 1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품응모권을 사용하면 노동력 100을 즉시 회복할 수 있으며, 누적 임무 완료에 따른 추가적인 팔로스의 결정도 획득할 수 있으니 접속하자마자 퀘스트부터 받아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외에도 현연의 뜰이 인스턴스로 입장이 가능하게 된것등 자잘한 패치 내역이 있었으며 사실 이번 달에 큰 컨텐츠가 업데이트될 것처럼 분위기를 풍기다가 결국 나온 것은 망토 하나뿐이라서 조금 실망스러운 감이 있어요. 하지만 역대급으로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초보자 혹은 복귀 유저분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성장하기 좋은 타이밍일거라 생각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조금 많이 늦은 패치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